안녕하세요. 비정규직 식당입니다. 오늘의 메뉴, 바지락 술찜의 재료입니다. 화이트와인은 깜빡하고 안 꺼내놨습니다. 여러분은 꼭 잊지 마십시오. 우선 마늘을 편으로 썰어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개수는 아무 상관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한국인이면 최소 6개는 넣시다 꼭지를 따주시고 썰어주세요. 탈질이 익숙하지 않아 너무 오래걸리고 귀찮습니다. 이럴땐 방법이 있죠. 마법의 박수 하나 둘셋 얍! 와다 됐다. 마늘을 다 썰었으면 불을 켜주시고 불 위에 팬 올려주시고 팬에 기름 둘러주시면 됩니다. 달궈진 기름에 마늘을 넣고 볶다가 매운 고추도 몇개 뜯어 넣어주세요 손에 고추가 묻으셨다면 그 손으로 눈을 비비셨다간 큰일 날 계속 볶아주시다가 오늘 메뉴의 주인공 바지락을 부어주신 후 기름을 바지락에 전부 코팅한다는 마인드로 뒤적뒤적 해주시면 됩니다. 화이트와인을 바지락이 자작자작하게 잠길 만큼 부어주시고 뚜껑을 덮어주시면 이제 기다림의 시간뿐입니다. 마법의 젓가락 비트와 함께 기다리시다 뚜껑을 잠깐 열어 향을 맡아보시면 증발하는 알코올을 느끼실 수 있을겁니다. 바지락이 골고루 있도록 가끔 뒤집어주시면 이렇게 하나 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더이상 와인의 알코올이 느껴지지 않고 바지락의 간이 국물에 우러나면 불을 끄고 후추와 레몬 제스트를 뿌려 마무리합니다. 바지락 술찜이 완성되었으니 오늘 비정규직 식당의 손님들을 불러 먹읍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을 받은 냄비를 다시 불에 올려주시고 물이 짭짤해질 만큼 소금 간을 합니다. 마법의 젓가락 드럼 비트와 함께라면 순식간에 물을 끓일 수 있습니다. 끓는 물에 스파게티를 삶아주시고 반쯤 먹고 남은 바지락찜을 다시 불 위에 올려줍니다. 고객님들의 더 매콤했으면 좋겠다는 취향에 맞게 고추도 두억에 더 뜯어 넣습니다. 술찜이 다 데워지고 파스타가 알맞게 삶아졌다면 파스타를 옮겨 담습니다. 이제 잘 섞어주세요. 파스타가 들어가서 간이 싱거워졌을 테니 아까 소금으로 간을 맞춘 면수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뉴 바지락 술찜과 파스타 면 사리 완성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정규직 식당이었습니다.